이렇게 되면 뽐팀이 노래를 안성훈 씨 어디 계십니까? 어 안성훈 씨세요? 누가 노래합니까? 제가 합니다. 네가 누는데요데요아 <웃음> <웃음> <웃음> 돌리의 꼴뚜 경사 아니에요? 미스터 트로트 진 안성훈이 예능감을 뽐냈습니다. 5월 10일 방송된 TV 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는 주문하신 물 나왔습니다 게임으로 천천히 한 번에 많은 물을 옮기는 전략을 세운. 뽕팀이 승리했는데요. 첫 번째 도전에서 안성훈의 차례에 물이 쏟아졌고 이어진 도전에서도 안성훈은 계속해서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게임을 마친 후 붐은 안성훈씨 어디 계신가요? 라고 장난을 쳤습니다. 흠뻑 젖은 모습으로 나선 안성훈에 장윤정은 누군데요? 니가 누군데요? 라며 웃었고 안성훈이 얼굴을 드러내며 바라보자 장윤정은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꿀뚜기 왕자 아니냐라고 농담을 건네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와봐, 우리 모여봐, 우리 모여봐. 자, 이거 우리 저좀다 보일 텐데. 여기 붙으면 응. 응. 나 검정 응. 팬티나나 응. 응. 흰색아, 우리 흰색이야. 니까,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정전이야. 우리. 우리. 응. 자, 이번에는 뽕 팀이에요. 뽕 팀. 워낙 침착한 친구들이고. 네. 그러니까 섬세하고 자 여러분 우측 한번 보세요 자어요 그, 아, 상태가 됩니다 머리 크게 다쳤어요 머리 크게 다쳤어요 아니죠 머리 가망거죠 어머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뭐 라멘집 오픈한 거 아니죠 뭐 라멘집 오픈한 거 아니죠 하나 둘요 준비 5 분입니다 5분우리하게다 짧다 짧다 짧다 게다 심장해, 어, 좋아, 좋아. 와, 저렇게. 저하게 어, 어,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게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날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나도, <나아가게>. 나도 <웃음> 진짜, 진짜. 천천히. 아니, 그개들어 게. 들어갔어. 그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와, 여름이다! <웃음> 안성원에서날아간다고 <해서> <웃음> 내가 얘기했죠? 누워요, 누워요. 지그재그로 이런 정신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 정신 모자. 괜찮아, 이런은 괜찮아. 자, 자, 벌써 멘붕 왔어요, 침착해. 이거네, 이겨내 이겨내 이겨내 이겨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나나나 오라! 선수 <목소리도> 아! 성원이 잘했나? 오케이. 성원이 나왔어. 잘해 봤고 <목소리도> <바꿔, 웃음> 그렇지. 성원이 <다 목소리도> 두 번째로 가. 아두 번째로. 그렇지. 여기어 그렇지. 빨리들빠지리여어 열로 열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지그재로 그렇지. 오 간다 간다 간다. 오. 여러분 2분 남았어요. 우리 저 정도 참아야 돼 우리 한 방으로 가. 다 올려. 다 올려. 한 방으로 가. 자, 한 방이야. 인생 한 방이야. 자,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어요. 이게 한 방으로 가자. 한 방으로 가. 2분 남았어요. 이게 한 방으로 가자. 한 방으로 가. 1분 50초 한 방. 한 방으로 가세요. 자, 인생 한 방이야. 저 정도 저 정도 두 번만 옮기면 이겨. 이거 두 번만. 살만해. 최말. 자 요거 참섯 여섯 장, 여섯 장, 여섯 여섯 장, 여섯 장, 여섯 장, 여섯 장, 여섯 장, 여섯 장, 여섯 장, 여섯 잔 여섯 장, 여섯 장, 여섯 장, 여섯 장, 여 그렇지. 섯 장, 여섯 장, 여 빨리 여섯 장, 여섯 장, 여섯 장, 여 한... 아... 어? 이수디 그래? 네. 쳐. 더 가면 제... 요거 제대로 가면 이겨요. 겹쳐서 잡을. 그렇지. 겹쳐서 잡 침착해. 도아안 된다고. 아, 침착해. 안 된다고. 아, 지 마. 로 서로 이게 <웃음> 자 주려면 일어나 천천히 천천히 빨리 좀 너. 그대로 주려면 일어나고 그렇지 그대로 넣어요 올라갑니까 빨리 올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올라갑니까 제발 몰라.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스토 이스토 빨리 가 정말 가 시간 없어 빨리 빨리 빨리 이거 몰라 몰라지 비싸 <퉁> 이가 몰라 빨리 빨리. 제가 몰라. 이거 몰라. <백어�"> market, 아, 이거 몰라. 비스트. 비스트. 비스트. 몰라지 비스트. 비스트. 비스트. 이 이거 몰라. 이 몰라. 빨리 빨리. 그거 이기면 거 비스트. 비스트. 비스트. 자, 자, 자, 자. <웃음> 여러분. <아니>, 누가 봐도. <웃음> 뽕팀, 승리! <웃음> 뽕팀이 다시 한 번. <웃음> 승리를 했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성훈씨 어디 계십니까? <웃음> 어, 안성훈씨세요? 어, 안성훈씨세요? 합니다. 자 <웃음> 누가 노래합니까? 자 제가 합니다. 누가, 저 누군데요? <웃음> 예. 네, 가 누군데? 아 둘리의 꼴뚜기 형사 아니에요? <웃음> 어. <웃음> 누군데요? 누군데? 예. 예. <웃음>